109강, 죄경중 열한번째 내용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죄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한기야 5장 1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제가 빨리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지바의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 그 주인에게 고하여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세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개와 의복 열포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세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의 물러가며 가로되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우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의 색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웃음>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웃음>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웃음> 가, 가로대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대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청건대 노새두 발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 번제든지 번 다른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가지 일이 있사오,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온물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음. 아, 당신은 저희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사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두 볼을 아울로두 사완에게 지우며 저희가 계아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계아시가그 물건을 두 사완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아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도,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 씨가 그 앞에서 물로 나오며 <웃음>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웃음>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과 관련된 죄의 경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 지은 당사자, 두 번째는 죄를 당한 당사자, 그 누구냐? 또 죄의 본성과 성격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시간과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 넷째 요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과 관련됩니다. 이는 주의 날이나 그밖에 예배의 날에 행한 것이나 이런 날들 직전이나 직후에 행한 것이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러한 잘못을 막거나 고칠 수 있는데도 행한 것이든지 공적으로 행하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을 자극하거나 부패케 하는 경우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의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 안에서 그 그리토 안에서 이루실 일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미리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 아브라함 <웃음> 음, 언약과 관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예, 에고베스 나오게 된 일,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그 패러다임, 그리고 또 어, 구약으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일들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그 관계 그 굉장히 중요하죠 구속사그리토 안에서 이루어 이루어질 그 어,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련된 다 예표적인 일들에 사건들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뭐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종교적인 영웅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 구속사 안에서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 거고 또 그리토께로 모아지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모용적인 역사 속에서의 사역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획시기적인 때, 모세와 여우수아 시대 때도 중요하고, 또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의, 엘리사의, 엘리야의 사역을 두 배로 받아가지고 사역한 그 이적의 역사를 다 이룬,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그 이적의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이적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줬던 거예요. <웃음> 이렇게 그런 패러다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지금,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아람이 그렇게, 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크게 들어오게 된 것도 사실은 솔로몬이 불순종한 결과로, 르손, 그, 대적 르손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시초가 뭐 11세기라고 해도 주전, 그, 그 사람들 세력이 8세기, 그러니까 8세기 때까지 세력을 뻘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국제 속에, 국제 관계 속에서 그 자기네들의 그 실력으로 그 나라가 흥황해가지고 올라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은혜의 왕국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쓰일 일이 있어서 존재하고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거기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뭐 전쟁에 나가서 뭐 승리하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의 허락 가운데 있었던 거고, 저가 그,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문득병 걸린 것도 신약의 계시와 관련해갖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허다한 그 문득병자들은 못 고침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그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본 백성들은 그 메시아의 그저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 선지자 때문에 그 나라가 존재하고, 선지자는 언약의 수호자이자 언약의 계승자이기도 하고요, 언약의 전달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물론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 이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냥 공연히 자기가 주님께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계시와 관련해가지고 자신들의 사역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궁극적으로 그 것이 어디로 모아지는가도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죠. 엘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로 모아지는 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계하시 계하시가 그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아의 종으로서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의 종으로서 계하시가 있었으면 계하시도 굉장히 그, 그만한, 그, 능력과, 뭐, 뭐, 뭐, 외모를 갖춘 존재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그, 똑똑하고. 뭐, 갖췄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문제가, 이, 탐욕이 문제죠. 현, 현실적인 탐욕. 그것 때문에, 그, 소경, 소경처럼, 눈, 눈이 멀은 거죠. 눈이 멀어가지고, 어, 그, 그, 나만 장군한테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그 탐욕으로 받게 됩니다. 굉장히 획시기적인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줄 그런 그런 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대가를 바라는 행보를 한 거죠. 그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꼭 가론 유다 같은 인물이 되는 거고요 사도들의 그 속에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보면 <웃음> 그 뜻을 모르고 이용하는 뭐 시몬 같은 마술사 시몬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사피라도 그렇고요. 뭐 모세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아간 같은 인물이 그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가치와 영광을 모르고 그런데 보이는 것에 갇혀가지고 보이는 것에 갇혀가지고 거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다 중요한 때이지만 특히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 모세 때고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 때는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그, 그 시대에 그 표적적인 일들이 있었던 거를, 그거를 <웃음> 개인의 그 사역으로, 탐욕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긴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긴장이 없이 그냥 냉냉하게, 자기 이익 속만 체리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우리 교, 우리가 그리토의 그 왕대심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때예요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사회가 어떠한 것을 이 소수라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그런 사명의식이죠. 이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다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다 팔아먹고 있고 교회의 성격을 다 팔아먹고 있으니까 이런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의 미래나 꿈꾸고 개인의 사욕이나 탐, 탐심으로 꿈꾸고 자신의 뭐 혼인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자식의 문제 뭐 그런,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공교회 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이런 거룩한 긴장이 없다. 여기서 인정받고 이름 내고 그런 데나 관심이 있고 자기 번영이나 자기 행복이나 추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 참, 이렇게 계속 교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다 말뚝 친 사람 같고, 예? 눈, 눈 눈에다, 저기, 뭐, 비닐을 덮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콩깍지가 씌었다는말 있잖아요. 콩깍지가. 사람이, 누구한테 반해가지고, 혼인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랬더니, 볼걸못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 그건 다 상대적인 표현이들인데, 우리는 진짜, 이게 세상에 그런, 어, 그런 콩깍지가 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명시적으로 볼걸 보고, 명료하게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대로 개인의 인생을 구가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아로서의 그 실질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누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이 장소 속에서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니까 그게 엄청난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웃음> 아무튼 지난 시간에 그 정도 봤는데요 거기 이어서 계속 어, 읽으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계하씨가 아마도 가난한 선지생도를 도울 생각이 간절해서 거짓말로 나만에게 재물을 취한 듯한데 아니 외형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건, 서, 선지생도 를 불쌍히 여겨서 거짓말을, 하, 하얀 거짓말을 한게 아니고, 이 사람은 까만 거짓말을 했다, 사 음. 엘리사는 신비한 능력으로 그 사실을 알아채고, 지금이 그럴 때냐 하고 책망합니다. 개하시의 거짓말이 언제든지 잘못입니다만, 엘리사 선의자의 생각에는 지금 구약교회가 처한 현실을 생각할 때 아주 심각한 잘못입니다. 뭐, 이건 이제, 당대로만 얘기, 모아서, 마음, 어, 안목을 모아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 구속사 안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오직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유지되고 있는 건 엘리사 때문에 있다는 거죠. 언약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계승자이고 언약을 유지하는 자이고 언약을 전달하는 자예요. <웃음> 왕을 깨우쳐가지고 <웃음> 오무리 왕조가 들어선 후에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 나라를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나라의 등불이 꺼져가는 시점 아닙니까? 압이 굉장히 무력한 인물 같지만 굉장히 그 역,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굉장히 똑똑했어요. 똑똑했는데, 예,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그 상대적으로는 뭐 의미있게 그 통, 통치를 해서 인기도 한편으로는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 아마, 김홍전 목사님 11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그,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분이 또 있었던 거죠. <웃음> 엘, 이세벨이, 이세벨이 그, 이교도의 그 제사장의 딸 아닙니까? 그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아그 우상을 이스라엘 최초로 끌어들인 존재야 그전에는 형식적인 종교였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교적인 종교의소를 끌어들어온 그런 인물이다 나라를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나라의 등불이 꺼져가는 시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힘써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엘리사가 엘리사, 엘리야보다 두 배의 은사를 받아서 여전히 이스라엘나라가 존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지자의 사역에 나라의 전망이 달려있고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지자의 전한 말씀 때문에 나라의 멸망이 조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하씨가 선지자 생도의 일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재물을 취하는 것은 실로 아주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조금이라도 위축이 된다면 이스라엘 나라에 미칠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엘리사의 종안이에요. 엘리사를 그, 돕는 존재인데, 저가 이런 걸 끌어들이고 오면, 이게 얼마나 곡해되고 왜곡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런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처럼 같은 죄라도 어떤 시점에서 저질러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비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는 사사로운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이 실로 두려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부득불 주님이 주신 시간과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만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함이 발생해서 교회가 은혜를 얻는 일에서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본질을 안 쫓고 다른 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견론질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성도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겠어요. 음. 음. 퇴, 퇴보를 하는 것. <웃음> 문제가 생겨서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음,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니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의 당사자들이나 그 사실을 아는 교우들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작용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실이 더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써가지고 이 분란이 났을 때 이렇게 저렇게 수습을 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수습은 될지 몰라도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면 결국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제 목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정치를 해서 문제 풀어가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나쁜 영향이 든. 지금 이거, 대우림 문답이 아마 2013년에 이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 14. 이때, 이제, 청국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조금, 이제, 문제가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요. 분란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아, 우리가 더 옳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잠깐 풀릴 수 있게 있을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그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그, 쓰여지는 관계로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문제가 됩니까? 이게, 대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과연 그렇다. 그렇게 하고, 수궁하고 나와야 될 일인데, 너, 당신이나 잘해, 뭐, 뭐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 이제, 거룩한 걸, 그, 그야말로, 이제, 거룩하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웃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가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 가려서 결판을 봐야 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바로 알아서 참으로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길에 반드시 풀고 나가야 하는 문제라면 마음과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인도 아래 그 문제를 성심으로 풀고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문제라면 누구든지 먼저 기꺼이 양보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정의감이 불타오르거나 혹은 사사로운 마음에 휩싸여서 문제를 만들고 옳고 그름을 완강하게 따지는 통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시간과 힘을 허비한 결과로 정작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그것을 대처할 힘을 잃게 된다면, 잃게 된다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게 됩니다. 그때는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이, 분도 나름대로 앞일을 내다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교회적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서로 우리가 옳다 해버리고 나가버려서 사사로운 문제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도 정말 중요한 문제에선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교회 일, 일에서든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마음에 어떤 불만이 생기거나 어떤 연약과 영약, 부족을 발견하더라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늘 명심하고 교회 거룩한 존재와 사명, 수명에 비추어서 그 경중을 잘 판단하고 거기에 알맞은 태도를 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주력을 해야 될게 뭔가? 사사롭게 뭐?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다닐건가 아니면 진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 앞에서 내가 역사적인 통찰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릇으로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신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도의 명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몸에 속한 자답게 그리도의 지체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설령 의도는 정당할지라도 실제로는 자기 야심을 위해서 힘을 쓰고 나가다 명목은 항상 아 주님의 교회를 잘 보존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심으로 보면 자기 야심이 있는. 예? 그러면, 이거 완전히 판 깨는 거죠. 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장소와 관련해서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고백서는 예레미아 선지자 글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아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은 성전 강론이라고 불리는 예레미아 7장 1절로 15절 문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강론은 아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선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쯤이죠. 요아스가 이제, 아, 요시아가 애에그 바론 르고가 올라와서, 올라오는 걸 무기도에서 막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살룸이 3개월 동안 잠깐 왕로를 타고, 그리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여호약김이 아, <웃음> 다시, 그,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약 20여 년 전, 주전 586년 또 7년 그 정도 되는데, 그때로 생각하면, 다한 20여 년, 20, 한 2, 3년? 되는 거죠. 전이 되는거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형국이었습니다. 사실 요시아 때에도 예레미야 요시아 13년에 그러니까 주전 627년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20대 때부터 개혁을 하고 뭐 주전 640년경에 왕으로 올랐는데 어린 나이에 올라가죠 <웃음>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몸통아리만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개혁하는 거. 본질적인 대로 개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형식으로만 취했던 거예요. 결국, 뭐, 그것도 요시아에 대한 내, 예, 내용도 사실은 이전에 다 예언됐던 그런 존재인데. <웃음> 아무튼, 그런 그 그런 시점에 그런 시점.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때 내용이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는 유대인을 향하여 유대 이렇게 선지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니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그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한 하명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이 땅애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막을 주시고 또 성전을 주시는 것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장차 올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걸로 그들, 그들 민족의 그, 뭐, 생사화복이나 구복강령 같은 것들을 그, 하게, 하, 전체로 그걸 하게 한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웃음> 실제는 그걸 보면서 오실메시아, 전 인류를 구원할 오실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길을 닦는 일을 했어야 했던 거죠. 그 예표적인 시간 속에서 율법에 순종해가지고 그 그들이 그 존재에서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회복된 모습, 그 장성하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그 모습을 그 존재에서 다 드러내어야 했어요. 근런데 천부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사역을 취한 겁니다. 사역을. 집파별로 사역을 취하고 개, 개개인이 다 사, 사역을 취하고 그리고,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데, 그, 그 속에서 사역을 취하고. 그리고 그걸 지도한다는 친구들이, 이거 예레미, 그 성전을 말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현재적인 다스림을 나타내는 성전을, 뭐야, 그냥 부적 사용하듯 한 거잖아요. 어?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 우린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언약의 율법이 있 우리 그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그 우리의 그우리 훌륭한 모세같은 인물이 우리에게 다윗같은 인물이 있는데 우린 망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궁중의 그 소다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죠. 대부분이 다 거기에 휘둘려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역사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그 장소가 얼마나 성소 같은 장소입니까? 그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전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성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소 가운데 성소가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자기 개인의 그 사욕을 위한 부적처럼 사용하고. 그 생활에서는 맨날 자기 배불릴 일만 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해 뭐 자기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백성들은 이 거짓말에 거짓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룩한 눈에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가증한 예배죠. 이사야 때, 이사야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던 예레미야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사야 1장 12절. 저희가 내게 보이로 오니 마, 바닥만 밟고 간다. 예? 그, 그 손에는 그 형제들을 다 잡은 그 피가 가득한, 예? 그, 그삶의 그, 노정이 전부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양육강식의 맹수 같은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그걸 그예레미야가 이사야의 안목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건데. 저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은 이름만 성전이지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거기 계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거룩한 곳이 훼손되면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소 밖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한 것이 추악에 아주 변질됨을 되 그런 까닭에 선지자는 성전에 제사들이러가는 유대인들더러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계속 평안이 거.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평안이 거할 것이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하시고 거기 임재하신 듯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가라 하신 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내리신 목적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려고 성전에 임지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제사와 예물을 드릴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법에 귀를 막고 있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됩니다. 뭐 금식을 해도 가증한게 되는거죠. 기도도 가증한니다잠 28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한 너희가 예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다 누구하고 싸운게 있으면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정상한 마음을 갖고 오라는거죠. 기도는 제사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예배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냐 하면 그의 기도, 그의 예배는 가증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시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그 거룩을 힘입게 했는데 다시 개가 토하였던 데 돌아가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누운 상태로 간다면 이것처럼 끔찍히 여기실 일이 없는 거죠. 레위기 18장 14절로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보라고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셨는데 어떤 어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성적 범죄들과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늠,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는 자가 사람 사회에서 가늠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람 가늠한 거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듯이 이런 죄를 범하면 언약의 땅곧 성소에 더러워져서 그그 그 거민을 그그 그 거룩한 땅이 받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써서 그들을 토하여 내쳤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그들의 토하여 내친자들의 죄를 답습하면 당연히 뭐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거죠. 응. 그 가증한 것이 되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선자를 통하여 내가 이곳을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버, 버려야 된다 하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들이 자기네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젓이 위반하고 바알에게 분양하고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아, 이 구원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그큰 구원을 받았다. 아, 교리적으로 한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삶은 그냥 무법주의자 같이 살고 에? 하나님의 법을 조차 자신의 죄성을 알면 죄성의 그 죄성이 가까이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것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정 속에서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황당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응. 일반적인 법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게 이제 헛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아, 이스라엘 그 거기 에브라임을 쫓아내신 것 같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에브라임을 쫓아낸다는 이것은 이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때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멸망 시킨 것처럼 너희도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 말기에 홈리와 비나하스가 성막 예배를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실로 성막을 블레드 사람의 손에 붙였, 붙였습니다. 이들이 선자를 통하여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조만간 20년 후에는 실로 성막처럼, 실로 성막처럼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재탕하는 거죠. 똑같이. <웃음> <웃음> 예, 유다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상황과 관련된 죄경중의 문제를 어,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장소와 관련하여 죄의 경중을 살필 때그 장소를 단지 물리적인 장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령 교회로 모였을 때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 든지 혹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 앞에서 우리가 말이나 태도를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적인 언, 중생한 언어, 중생한 상, 그런 사고 방식, 중생한 언어, 중생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여전히 탐하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식들을 압박한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죽을 일 아니? <웃음> 무엇보다 교회는 단지 사람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회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회에 언제든지 우리는 성신을 의지하여 무슨 말이든지 하고 행동도 신령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큰소리 치고 말이, 잘난 척하고 이러면 안되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령하게 행하면 반드시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에,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과람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에이, 꾸면서 말하고 보이기 위해서 뭐 말하고 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진짜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속을은 미워서. 미워,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 꾸며서 아주, 미사역를 기름 바른, 기름 바른 말을 한다.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진짜, 그런 걸 회개하고, 그런 걸. 주님의 언어를 해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기의 위치, 위, 지위가 있잖아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식이면 자식, 그 지위가 있어요. 거기서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 남편이면 신랑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예? 아내는 교회로서 그, 그, 그 일을 하고, 그런 형식이라는 게다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그걸 실질로 누려가려고 해야지. 다 주장을 해버리고 이, 이 교회 사회 속에서 주장 가정에서 주장하고 그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게참 우리 고백서는 시간과 장소의 주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먼저 죄의 날이나 예배의 날에 행하는 죄를 다룹니다. 에스겔서 <웃음> 에스겔서 23장 36절로 39절입니다. <웃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 그렇게 행하였으며 세상의 사고방식 다 갖고 살아가면서 또 와서 교회에서 예,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똑같아요. 자,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게 뭡니까? 그 자, 자신들의 구,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렇게 다 뒤에서 다 그런 일을 하고, 앞에서 어, 하나님 앞에서 꾸민다 이거. 이게 그러면 이게... 교회 날에, 그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 사회 속에서. 아, 진짜, 저 사람은, 저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딱 서서, 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 이런 것이 집안에 있을 때나, 교회로 모일 때나, 예? 시간을, 어떤 시공간, 어떤 시공간 속에서도 그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고, 개혁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실질적인, 어, 뭐, 그 사실을 누린다고 하는 거. 맨날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꾸미면,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시죠. 신명기적인, 그,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님이 사실은 저들을 향해서, 어, 참아보셔서 그들 가운데 택한자들은 구원해 내실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죄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나중에 돌아올 거니까 아, 너희들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할, 하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성도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그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 사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시공간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 백성과 메시아의 백성들이 그 누려가야 될 법, 그것이 그 그리스도로 안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물리적인 것다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그것이었는데 그런 그 궁극적으로 근데 뭐 아브라함이 헌신해가지고 복받아가지고 참 축복받아서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그게 헛된 자람이다. 다윗 다윗 시때참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릴 정서를 가지면 한주 내내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일에 제일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과정이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그래야 죄가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 와가지고 더 죄를 범하는 가한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생각을 생각이 자꾸 그렇게 곁길로 나가도 정신을 차려서 성신을 의지해갖고 내가 살아있는 언제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그일 동안 진짜 주님의 나라에그그 그 사상을 널리 전해야 되겠다 온몸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이 허락하신 시공간 속에서 죄를 더 짓게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지. 오 o r